누가 보면 2장 4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에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던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가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귀히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무채는 가로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란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스 이르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체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재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같이 합시다. 알면서도 모른다. 보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사춘기 때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양육을 쭉 받으셨는데 이스라엘의 전례가 바로 6월절이 되면 12살이 되면 에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는데 에루살렘의 전세계 순례자들이 발걸음들이 에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랬을 때 에루살렘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오고 또 가족 단위로 또 움직이고 마을 단위로, 시골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움직여서 아이가 있는, 12살 아이가 있는 그런 집은 아이와 함께 가족 단위 또 그런 가족이 여러 군데또 많이 있어서 마을 단위로 움직여서 나사렛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 아, 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성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끝나고 가는 과정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잃어본 경험 이 있으시면 이 마음을 알 거예요. 지금은 다큰 자식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TV 뉴스만 보면 각종 흉측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친구하고 따라서 갔는데 며칠째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을 금이하야잘 키워서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아들이 가출 신고도 안 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일 뒤에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친구 따라서 갔다가 술을 먹고 마시면서 익사체로 발견이 되는데 둔기에 맞았는지 안, 맞, 안 맞았는지 모르는데 상체가 없는데 목에 상체가 났어요. 자, 그럴 때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내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몇 달째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데 알고 보니까 시골에 농로에 거기서 발견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잔소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네, 잔소리 때문에. 누나가 동생한테 잔소리를 했는데 직장 끝나고 밤새도록 일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그것조차도 수용을 못해서 잔소를 내서 살인 사건으로 비화되고 그리고 오래 전에 이런 일은 또 계획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형제가 내일 어떻게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같이 집 안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형님 동생하고 누나 오빠 하다가 어날 갑자기 한쪽은 피해자가 되고 한쪽은 가해자가 될수있으니또 부부끼리도 역시 마찬가지 부모 자식끼리도 마찬가지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결혼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자격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인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만 같이 결합 상품이 되어서 어떻게 얘기를 낳는데 얘기를 키울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혀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안 하게 또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알면서도 모른다 보면서도 모른다 알면서도 모르고 보면서도 모르고 읽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모른다 체험하면서도 모른다 믿으면서도 불신한다 천국 가기로 했으면서도 지옥 간다 구원받았으면서도 지옥 갈수 있다 믿고 기도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 사랑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살해하면서도 실제로는 육적으로 산다 들었으면서도 계시 받았으면서도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타락한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도 주님을 배신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달으면서도 그때뿐이다. 잠시 지나면 잊어버려요. 믿으면서도 불신하고 천국 가기로 약속했으면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으면서 순종하기로 했으면서 불순종으로 결말이 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요. 편리하고 좋고 즐겁고 여러분 영적으로나 은사적으로나 말씀으로 온갖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영적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풀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풀어져요? 말씀으로 설교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스템이 잘 되는 교회들이 화면으로 얼마나 많이 넘치고 넘치니까? 모두가 다 찬양사역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찬양사역자. 또 하나님의 인지와 기름 부음과 얼마나 다양한 사역들이 인터넷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정보를 공유합니다. 저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인터넷에 많이 뜹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을 끌어들이잖아요. 난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았다. 저렇게 하니까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안 돼요. 망했어요. 누가 중국에서 사업을 일으켰다. 누가 기도해서 사업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확 빠지고 확 몰립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안 돼요. 갑자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범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직국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인터넷에 떠도는데 비트코인, 주식 대박 터졌다. 알고 보니까 또 사기꾼이야. 얼마나 많은 영적 개시들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천국을 갔던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를 비롯해서. 개시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아니강연설교 상상을 초월합니다. 관중들이만 넘쳐나요. 들었던 영적 지식들 영적 지식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영적인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반대로 육적인 것 생활적인 것또 얼마나 넘칩니까 TV만 켜면 누구나가 다 다양한 종류의 의사들이 나와서 오래 사는 법, 장수하는 법, 건강에 좋은 거, 비타민을 먹어라, 뭘 먹어라, 뭘 먹어라, 뭘 먹어라, 뭘 먹어라 신경, 관절, 골수, 뇌 좋은 것, 오장육부에 좋은 것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의사예요. 모두가 다 전문가예요. 모두가 다 법률가예요. 법을 연구한 사람, 건강을 연구한 사람, 정책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TV 의 채널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가활동. 삶이 중요하다.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이 미칩니다. 스포츠가 중요하다. 스포츠가 미칩니다. 쉼이 필요하다. 쉼이. 여가활동, 오락 즐거움. 삶의 즐거움이 얼마나 넘치자. 프로그램마다 막 여행하고 먹방으로 해서 여행가고 친구 만나고 이런 것. 과거에 또 초등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군대에 또 최강 부대에 그런 부대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즐거움, 직장의 즐거움, 취미생활 스포츠, 특히 생활체육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가는 데마다 생활체육 체육관을 딱 짓습니다. 왜? 사람들이 원하니까. 왜? 그래야 건강하고 취미생활이 막 유지되니까. 의학적 지시에 법률 상시에. 노동, 장래의 꿈, 비전, 소망, 연예인들, 또 트로트, 가수, 모두가 다 인터넷을 다 하고 있고, 인터넷에 막 속도 경쟁, 무한속도 경쟁이 일어나고, 정보 전달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언어를 또 알아야 됩니다. 언어를 또 습득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학원에 열심히 열심히 다닙니다. 정보 전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음식을 먹어야 장수합니다. 건강합니다. 또 권면하고 염원합니다. 삶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합니다. 저 캠핑을 갑니다. 쇼핑을 합니다. 영화를 보러 갑니다. 얼마나 즐거움이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열정, 구원을 상실시켜버립니다. 내 믿음을 잠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 진부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아날로그 식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내 안에서 열정이 사라지고 예수 믿고 싶지 않아. 교회 가서 안고 싶지 않아.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이건 여러분 지옥 가는 징조입니다. 징조. 지옥을 가는 징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육체와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소동과 고모하고 그래서 멸망했잖아요. 왜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까? 왜 감각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왜시간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모르고 보면서도 모르고 읽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체험하면서도 몰라. 구원 받았으면서도 지옥간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엿받고 먹는 거예요. 엿이 얼마나 많아요. 괘시받았으면서도 타락합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일날 설교 뭐했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은사가 있으면서도 은사를 지우지 못해요. 라이터 똘보다도 못해, 은사가 이제. 라이터 똘한번 하면 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것만도 못해, 은사가.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 있겠거니?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가 예배 드리고 성인식하고 가다가 우리 일행 중에 있겠거니? 아는 사람 중에 있겠거니? 친족 중에 있겠거니? 가다 보니까 없어요, 예수가. 없어. 찬양을 하는데 예수가 없어.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영혼이 예수가 없어. 심령에 예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예수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쪽난 거예요, 인생이. 네. 봉사하는 것도 내 기분에 따라서 봉사하는 거요내 스타일에 따라서 봉사하는 거 신학적인 지식, 뇌적인 증거, 성령의 외적인 증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도, 진리의 증거를 받았다고 해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공부해서,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이 본문 다 알아요, 우리 다. 예수님이, 때때로 성결문 자기가 자기 계시를 하셔요 예수님이 어렸지만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둔하게 됐느냐 예. 신혼 집은 사람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 신혼 집은 사람 거의 없어요 교회에 제가 앞에 이렇게 쭉 나열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다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지식을 많이 듣고 계시받고 천국과 지옥과 지체험을다 했어도 지금은 아니야 더 강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눈이 있잖아 왜? 귀가 있잖아 감각이 있잖아 육체가 있잖아 그래서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뭘 맡겼는데 주님, 저요 바쁘게 살다가 형편이 이래서요. 그냥 이렇게 됐어요.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은 책임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 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너 내자. 먹고 살다가 그렇게 됐어요, 주님. 너 신학대학 교수잖아. 너왜 근데 예수가 없어? 너 구원 받았잖아. 천국 체험했잖아. 그래서 히브리스 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증거가 없고 예수의 형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내가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 마리아하고 요셉이가 어, 어, 육체의 아버지가 마리아가 아니지. 요셉인데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 마리아가 있고 육체의 어머니 요셉이 있는데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리아의 애기집을 빌려서 예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이미 다알것 알았어요 그런데 양육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무 투해졌어투해졌어 사는 것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운해 받는 것도 귀찮고 그저 그거보다 그냥 육체가 굴러가는 대로 그냥 감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 둔감이라는 말은 감각이나 감정이 무지다 무뎌질대로 무뎌졌어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나 기도나 은혜의 성령의 역사보다 눈에 보이는 이것이 훨씬 더 강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락이 도 좋고 즐거움이 더 좋고. 그러니까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에. 십수에서 가는 거예요. 간증을 아무리 많이 하고 말씀을 아무리 설교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예수야, 어째하여 우리를 근심 있게 하느냐? 아이야, 왜 이렇게서? 한쪽에 성절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충격을 받고 놀라고 부들부들 떠는데, 떠는데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왜? 둔해졌으니까. 왜? 빨리 가야지,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복잡해, 복잡해. 잃어버리는 거야. 내 신앙을 잡아먹고 조물 먹게 만들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세상에 꽉차 있어요 네. 눈만 돌리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되버리는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자 여러분은 영적으로 내가 둔해졌는지 예리한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사흘 동안 자그마치 사흘 동안 잃어버렸어 사흘 동안 이 정도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뉴스로 장시간 아들도 딸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시체로 발견되고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사흘이 아니라 몇년 동안 사흘이 아니라 평생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출입은 열심히 교회 출입을 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심 많으시죠? 걱정거심많으시는 거예요. 이게 가시같이 자라서 가시밭이 된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기쁨으로 받고 할렐루야 하고 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키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대처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소년인데 예수님이 자기 개시의 방법으로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서른 세살이 돼서 정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예수님인데 벌써 소년 예수 때부터 자기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계시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계시에 맞게 예수님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학교 가야지 너는 사춘기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지 너나 no.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기도하다 갈 테니까, 알아서 먼저 가십시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계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것보다, 집에 가는 것보다, 엄마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야, 랄랄랄랄랄랄랄 야, 너무 좋았어. 예를 살면 너무 좋았어. 야, 사람 더 많네. 먹을 거 많네. 아주 좋아. 야, 신기하다. 이런가 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박사들하고 말씀을 대면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기 시작하고 궁금한 것도 있고 질문도 하고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 유행과 세상의 풍류 속에 돌아가는 것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더 나은 방법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강력하게 저특급 믿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없어요. 강력한 믿음 밖에 없어요 이거 되십니까 세상을 우리가 무슨 수로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친구들을 만나면 같이 동화돼서 휩쓸려 가잖아요 술 먹는 자리에 가면 술 먹고 싶고 여행하는 친구 만나면 여행하고 싶고 운동하면 운동하고 싶고 여러분 다 그러는 거예요 TV 보면 은 같이 TV 보고 싶고 영화 보러 가면 영화 보고 싶고 이걸 내가 무슨 수로 했구나 못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한 믿음밖에 없어 더 강력한 기도밖에 없어요 네. 더 뜨거운 기도밖에 없고 더 깊은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줬겠어요 발목까지 물이 차다가 무릎까지 차다가 허리까지 차다가 가슴까지 헤엄을 쳐야만 움직여야만 내가 움직여야만 건널 수 있는 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될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케에게 그렇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역으로 가야 돼 역으로 세상과 이 시대가 그래요 좀더 편리하고 좋고 즐겁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온갖 것들이 인터넷에서 다 있어요 그래서 몸을 굳이 움직여서 교회 안 와도 은혜를 유지한다고 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겁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지 저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 그런 겁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온갖 육적인 눈앞에 있는 생활적인 모든 상황도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먹방 보면은 다 먹고 싶죠?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잖아요.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의식이 분명해지기는, 분명해지는 시기거든요. 사춘기의 청소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는 그 과정에 내가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누가 나를 보냈는지 내가 무엇인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앞으로 나는 어떤 변화를 겪고, 겪고 어떤 상황에 대해 대처할 것인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만들어져야 될 시기거든요. 그리고 좌충우돌 하는 시기예요. 그냥 부모고 누구 그냥 들이받아버리고 선생이고 뭐고 친구들고 막 친구 따라서 그냥 갑자기 범죄자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방황하는 시대 요근데 예수님은 그때 성전으로 가셨어요 부모를 따라서 성인식을 하러 가셨어요 1 2살 소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시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키우다가 잊어버렸어요. 순간순간 잃어버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식으로 대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이걸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내적 확신도 있고 성경 말씀 개시도 받았지만 예수님이 때때로 자기 개시와 자기 개시를 위한 믿음의 행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그 행하면 은 둔감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헤매고 헤매고 헤매다가 사흘 동안 헤매다가 성전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심히 책망하고 야단을 쳤어요 야단과 책망으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알았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더 나은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내 믿음은 더 나아지지 가 않아 오히려 믿음이 더 퇴보가 되고 기도가 더 약해지고 교회에 안 오고 싶고 순종도 깊은 순종까지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추억거리야 개시가 추억거리야 천국과 지옥 갔다 온 것도 은사 받은 것도 추억거리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를 다시 분류되 다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티모데에게 너가 어떻게 양육받았는지 아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그 은사에 불이 붙어야 한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한다. 네. 그러지 않고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니까 양치디 그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 마치고 나서 가면서 마리아가 깨닫고 마음에 심중에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 자기 기시에 맞게 행동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마리아만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부모들은 예수님의 지금 계속 영적인 양육을 위해서 책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교육시키고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 할렐루야 성장할 때까지 아니 성장하고 나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성장을 해서 가정도 갖고 모든 사건, 정황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시절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딱 오늘 본문에는 이 사건 한 가지만 나와요. 6월절의 귤에 예배당에는 자녀들이 출입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어린아이 어른 할 것들에 같이 출입을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부모님이 내 어렸을 때 같이 손잡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다. 이것을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 보세요 김일성이도 그랬다니까요 김일성이도 김일성의 엄마 강반석 집사가 얻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 모든 신학, 모든 이론을 공산주의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김일성의 외가 쪽은 다 기독교인이야 강반석 집사 아버지 외가 쪽 김일성의 외가 쪽은 전부 다 목사 가정이에요. 강량옥 목사.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옛날에 부흥사 순교자인 김익두 목사님이 강량호 목사 말을 듣고 공산주의가 제일 좋다, 사회주의가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서울을 3년 만에 점령했다고 하니까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점점 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남북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통일전쟁을 하고 남쪽 인민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통일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가 필요한데 쇠꼬칭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걸 녹여서 무기로 만들었는데 무기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김혜토 목사 나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헌금을 막 하, 여러분 우리 헌금에서 어? 남과 북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지금 김일성 장군님이 중국 해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죽여.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점점 점점 공산주의 만행과 행태를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 착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하나님 역사. 이건 마귀 역사다. 그래서 또막김익도 목사를 납세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안 했어요. 그냥 총살시켜서 죽였는. 그냥 순교자가 된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첫 번째 적이 군인들, 남쪽의 군인들, 또 기독교인들 또 모슬렘에서 제일 첫 번째로 죽여야 될 대상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코란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기독교인들, 이교도들. 알라시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서, 인샬라. 신의 뜻이다, 신의 뜻. 죽여놓고 신의 뜻이래요. 이유가 있든 없든 무조건 죽이고, 내 자식이 죽고, 그냥 신의 뜻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폭탄을 휘두르고 그냥 가서 자폭하고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너를 위해서 수많은 천사가 수많은 여자들이 너를 위해서 준비되겠다. 세뇌를 시켜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슬람 테러리스트 그 집단 그런데 교육시키는 데 가보면 천장에 온갖 아름다운 여자들이 나체로 한 남자를 섬기고 막 그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테러리스트가 양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목숨을 내놓고 그냥 폭탄, 자폭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명을 죽이고 100명 죽이고 1000명 죽이는 그런 쪽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살면 안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야 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춘교 예수님이 예수님의 육체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 나오는 과정에 이런, 이런 사건들 예수님은 분노나 상처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에루살렘에서 가시고 난 다음에 나사렛 다시 가서 섬기시잖아요.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 청소년들을 양육을 하고 부모의 깊은 용성으로 자식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신앙 성숙으로 갈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청소년들은 하나같이 다 물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지적인 성장이나 영적 성장은 관심 없고요 트로트 가수 만들고 연예인 만들고 탤런트 만드는 게 애들 꿈이잖아요 다 가수가 되고 싶다 지옥 가는 자식으로 만드는데 가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성교사 하겠다, 취종하겠다복음을전하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고생 한대 정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면 어때 그러니까 전부가 아이들이 외모지상주의야 다. 외모지상주의. 네. 겉모습으로 다 지정이고 겉모습에 빠져 있고 육체에 맞춰져 있고 외형에 맞춰져 있어요.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전혀 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 다하다 이거는 사회적인 성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 이것은 굉장히 균형적인 성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요즘 사람들은 또한 가지에만 집중돼요. 지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 육적인 성장. 예. 예수님의 말씀을 박사들이 귀히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충격을 대단히 많이 받았다는 것인데 성전에서 은혜를 주고받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때를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사리에서 가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순종이다.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 하나님께 순종 이것이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라도 은혜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의 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양육을 받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양육을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누군가에게 섬세하고 세밀한 양육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양육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예수 믿고 난 후에 새 사람이 된 후에 부모님을 우리가 새로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봐야 돼요. 예.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은 내가 영혼 구원할 사람이다. 우리 부모님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시켜야 될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다가 출입나라에 갈 것인데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습니다 너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먹고 살다가 자식 많이 낳고 열심히 사업하다 봤으면 이게 아니고 얼마나 영적으로 살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느냐 육적으로 살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삶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라 사실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냥 해롱하라는 게 그게 신비주의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오히려 내가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더 신비적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는 것도 역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기뻐지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 체험을 하면서도 일반적인 생활을 소홀히 수홀, 하지 않는 것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바쁩니다.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등한이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급하십니다. 너무 세게 연단을 시켜버리면 깨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사금팔이 그릇처럼 될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심초사 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체험인데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정말 걱정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걱정 많으실까 그럼 나중에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무조건 천국에서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눈물, 슬픔, 뚝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서도 먼저 간 성도들이 자기 후대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완전히 신천시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부모들은, 천국 간 백성들은 기도를 하더라. 기도를 하고 쉼도 얻고 하지만 쉼을 얻는 것은 잠깐이고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백성들은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감사했요 하나님 제가 요 기도하는 것이 몸에 비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삶의 즐거움도 알고 놀러 다니는 것도 알고 친구 좋아하는 것도 알고 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내가 그런 것에 빠지면 내 영혼에 장담할 수 없는, 구원을 장담할 수 없어요.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뭐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성형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이걸 하면 된다. 이런 장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를 시도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져서 자식이 혹시라도 영적으로 살지 못하거나 주위에 일에 게을리하면 야단치고 열받고 혈압이 막 오르고 뚜껑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인 부분에서 취약하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열받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도를 더하면 사모님 좀 기도 좀 해요. 잡증에도 때만 반짝하지 말고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역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목회 일원이 되어 산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날에 갈 때까지 이 열정 이 믿음 절대 약해지지 마시고 주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